우리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3장 24절에서 32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부터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믿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야곱 스토을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에 더 오늘 치해가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예를 지날 때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야곱과 형 SY의 이 만남의 이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과 그의 형 에서와의 그 뒤틀린 관계 무려 20년 지금 지속되어 온 야곱에게 있어서 큰 숙제 숙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에한 20년 동안 형 얼굴 안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해묵은 과제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아니, 더 악화되었다고 보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이 문제 풀어야 되죠. 자기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형이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달려오고 있다는 증가를 야곱이 봤잖아요 굉장히 두려웠죠 성경은 두렵고 떨렸다 그랬어요 굉장히 이 문제 앞에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성경은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이 증거들을 보여줘요 골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형과 대면하지? 군사 400명이나 데려온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가 한 가지를 생각을 해냅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오는데 자 어떤 부분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의 형 S를 위하여 뭘 택했다? 예물을 택했다 선물을 준비했다. 이 자그마한 선물이 아니죠. 우리 32장, 우리 지난주 본문을 보면 각종 이가축의 일종의 뇌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야, 야곱은 우선 형에게 이 선물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른 그 모든 것 앞세워서 그 선물을 보내는데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선물을 택카의 형에게 전달이 되면 혹시나 형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나를 향한 그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야곱은 자기보다 앞서서 그 물질을 보내는 겁니다 18절과 20절에 그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스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내가 가기 전에 먼저 이 선물 형이 받으면 형의 마음이 풀려질지도 모르겠다 이걸 반세대로 콜몰하다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이 장면을 놓고 야 자신이 당면한 그 문제 앞에 야곱은 신앙인이면서 세상 사람들이 관례처럼 해오던 그것을 그대로 똑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여름 발견되지 않습니까? 형에게 선물을 보낸다. 물질이죠. 일종의 뇌물인 셈입니다. 돈이면, 물질이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자기 꾀를 의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물질의 힘을 기대하며 선물의 힘을 기대하며 뇌물의 파워를 기대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은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떠합니까? 하루가 멀다고 끊임없이 붉어지는 굵직굵직한 어떤 사건들의 배후에는 엄청난 뇌물들이 왔다 갔다 뭐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계속 구속되고 위사람들이 구속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문제 직면에 있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묘수를 생각해냈습니까? 자,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해무관 숙제 앞에 어떻게 우리가 대할 거냐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 문제 앞에서 그의 마음속은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가득 찼고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머리에서 예물이 나온 거죠 바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두렵고 떨고 있는 그에게 시름을 걸어 오십니다, 하나님 시름을. 그래서 야곱은 이 형과의 문제보다 코앞에 지금 시름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살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과 밤이 새도록 시름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형과의 문제로 골몰하는 야곱에게 시름을 걸어 왔을까? 내 실험을 걸어왔을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나와의 문제를 먼저 풀어라. 나와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나와 한번 실험하고 너와 나 사이에 막힌 것 풀어야 되지 않겠냐 나와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지금 가족 문제예요 이게 관계 문제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 가족 관계 문제, 인간 관계 문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뭐 직장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답답하고 때로는 두렵고 떨고 있는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보다 나와의 문제를 먼저 풀자 초점을 나에게 먼저 맞라초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었는지를 살펴라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가로막힌 담은 없는지 너가 제거해야 될게 없는지 네 손에 피는 묻어있지 않은지 그거 먼저 살펴보아라는 거예요 이런 본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쉬운 얘기를 이런 겁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신통하면 물통한다 그 들고 다니는 물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면 인간관계가 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물질적인 문제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신통하면, 물통한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관계 문제, 물질관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은가 살펴보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약복강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든요 하나님하고 부르면 그래 네 문제 먹고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가오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관여하시고 시름을 끌어오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문제 풀면 내가 그 문제를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견게 하길 원하세요 SO의 문제는 사실 이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도 나타나는 관계 문제, 물질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이게 어쩌면 표면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이 SO의 문제는 표면적인 거 여러분 그 표면 밑에 본질적인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사는 자입니다 이 관계가 털어져 있는데 이 표면지인 것이 잘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본질적인 뿌리가 썩어 있는데 나무 잎사귀가 파려달라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거 말이 안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s y 문제를 다루기 전에 야곱과 당신의 문제를 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엉뚱한 문제에 붙잡고 시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우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원리로 말씀해 주세요 요나 보세요 요나 요나가 니노에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풍랑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여러분 삶의 풍랑으로 이제 적용도 하시고 거기에 한번 해석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입니다 그 바다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갖가지 방법을 하지만 그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그 수만 가지 방법이야말로 그야말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죠 요나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순종의 문제가 걸렸지 않습니까? 그는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 폭풍이 뭐냐?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가 못나서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풀기 전에 이는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던져라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15절에 보면 요나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고크친지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불순종의 문제를 깨닫고 나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다음에 막 희한한 방법으로 요나를 이제 풀어주시죠. 뭐 물고기 준비했다가 뱃속에 집어 넣었다가 그것에서 기도하게 만들었다가 토해내게 만들고 희한한 방법이 그 다음에 막 기가 막힌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통할 때 요나의 관계가 풀려졌습니다 엉뚱한 문제 붙잡고 시간 허비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가 막혔을 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여러분 딱 골몰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지? 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야? 이게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답인 거죠 어려운 문제 앞에 겁먹지 말고 그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는 시야를 하나님께로 돌려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면밀히 진단할 줄 알아야 되고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과의 어떤 영역에서 내가 지금 막혀 있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예. 야곱은 이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그가 깨지잖아요 자기 이름이 바뀔 정도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자기 존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와 하나님과 막 실험하는데 이 네가 누구냐? 라고 나는 야곱입니다 그래서다 토해내놓은 거죠 야. 오늘 좀 있다가 보겠지만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자기 존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자 그러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앞에 닥쳤던 문제, 에서의 문제가 희한한 방법으로 해결되버립니다 장세기 33장 사절에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으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와... 이 에서가 달려와 안고 입을 맞추고 하회했다. 이, 여러분, 야복강 나루의 그밤 전에는 이 야곱에게 보복하려고 400명 군사 데려온 에습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마치 겨우 내내 깡깡 얼었던 그 눈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버리듯이 그 에서에게 해묵은 20년 동안에 그 풀리지 않는 그 숙제가 하루아침에 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자신의 거꾸로지는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냥 풀려진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형을 만나는 장면에서 보면 형은 이미 변해 있어요 형은 이미 변해 있다고요 동생을 환대합니다 더 이상 자기는 피해자가 아니라 분노하지 않아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만남이 야 하나님의 샬롬으로 해결되는 은혜를 야곱은 경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자문 2 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분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가십니다 애수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애써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가 관계 문제입니다 특히 가족관계에 막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앞길 나가는 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자체에 매달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대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도 인간관계가 묶여있으면 삶이 묶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 풀어야 되는데 그래야 나가는데 여러분 원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만나면 먼저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내 관계 하나님이 풀어주시죠 인간관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일어나면 나부터 변화가 일어나죠 이거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지면요 뭐 상대방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부터 응어러진 마음들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도실에 나와서 여러분 한 10분만 앉아서 그 문제를 놓고 묵상하고 주님께 아래보세요 계속 더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에이 더 가서 내가 더 복수해야지 그런 마음 절대 하나님 안 주시죠 이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탁 내려놓는 순간에 희한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어느새 내 속에 있는 분노가 싹 이렇게 거둬지는 내가 분명히 이 기도실 오기 전에 내가 이말 해가지고 한방 먹이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가다 보면 말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가 아닐까요? 바로 이 S와 형의 이 문제가 내물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뭐 선물 좀 준다고 그 문제가 풀린 게 아니었더라. 성경의 원리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건 나와 너의 문제라는 하나님께서. 맺치고응어진 것은 나와 너의 문제다. 이것 좀 풀자. 그래서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시름을 걸어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삶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한두 번의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만납니다. 그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죠. 인생의 전환점 혹은 귀에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에스의 문제가 확 완전히 뭐 희한한 방법으로 해결됐으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트닝포인트가 아닐 수가 없고 형 에스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분위엘 야봉 나루 강변에서 하나님과 실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야곱에게 있어서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야곱 인생의 트닝포인트는 단연 약복강 나루 싸움도 그곳이다 자, 그곳 장면을 24절과 25절에 우리 한번 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으긋났더라 자, 저기 보면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밤이 새도록 실험을 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실험이 밤 새도록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실험 없습니다. 긴 시간 동안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맥이 빠지고 진이, 진이 완전히 빠지는 싸움입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선택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에 속한 당연히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철저히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신자인 신자인데 비신자처럼 살아가는. 여기서는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교회당 밖에 나가서는 도대체 저 사람이 새날기 집상가 캐슐 마크를 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그냥 안중에 없고 그저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이게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을 빼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상당한 실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분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이 뭐 예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이 내가 아직도 거두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육의 본성, 나의 강한 차. 하나님도 손대면 안 될, 스스로 커버하는 자기의 강한 차.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 가장 힘든 것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도 강한 자 그게 야곱을 계속 긁어 넘어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육신의 힘은 강점이 아닙니다 그게 약점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의 지배를 받는 육적인 힘이 숨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 육신의 힘이 절제되지 않고 그것이 막 분출될 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이 육체의 힘은 영의 세계로 나가는 데 방해물이 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로 나가려면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치열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은혜를 받은 것 같았다가도 우려떼면 일상으로 또 돌아가 버리잖아 뭐가 없습니까? 내가 이 은혜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두 사람이 있는 걸발견해서 하나는 선을 원하고 하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원대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항상 육이 이겨서 언제나 이것이 내 안에 갈등이 되고 맨날 내 안에 난투극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주연하는 사망의 몸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중생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중생을 체험했지만 아직도 육이 자기를 더 많이 지배하고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것이죠 영의 사람이 되려면 밀고 당기는 싸움을 수없이 해야 된다 밀치고 당기는 시름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의 육신적인 힘을 빼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추원합니다 우와 할렐루야 아 예. 왜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기질이 살아있잖아요 그성량들이 살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 기질이 고분고분해지고 야들야들해져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시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의 힘이 빠지는 일인데요 어쩌면 평생 치러야 할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뭘 복종시킵니까? 이 육의 이 힘을 계속 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계속 복종시키는 거죠. 날마다 자기 안에 싸움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을 이겨내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계속 이겨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10년 가운데 계속 심으세요. 할렐루야. 기도와 예배로 실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가시길 바랍니다 갈라져서 5장 1 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육의 힘을 빼는 트라이앵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와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이세 가지 바퀴가 항상 우리 삶에 작동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내이 네, 말씀의 뜻을 생각에 심고, 마음에 심어가지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이 말씀으로 계속 분별해 내가 는 작업. 여러분, 국제선 항공을 타거나, 사다 못해 국내선 항공기를 탈 때, 먼저, 예,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때는 뭐, 벨트가 다 풀어라 그러죠. 이게 뭐냐? 분별하라. 그래서 이 항공기 타서는 안될 것들 딱집어 내가 지 다, 다, 걸러내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소 없는 생각들로 해서 계속 우리가 이 채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생각들을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걸러낼 줄. 이 실험들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막복사하고된이 마음. 분명히 성경에는 뭐냐? 사랑해라. 그 문제는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글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울떡 쏟아내는 거 글러내 제껴 꺾어 이 작업들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싹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실험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계속 여러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에 끊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은혜가 지배될 수 있도록 은혜가 내 안에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은혜 받았을 때는 뭔가 좀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는 안되던 것도 되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나면 화나는 것도 참아야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삶에 늘 살아있을 수 있도록 안되면 또시름하고 안되면 또 싸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반드시 이시름을 걸어오십니다 피하면 안됩니다 야곱의 시름은 날이 새도록 이어졌다 자이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그 장면을 경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귀한 은혜가 막 떠올라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던 그날 밤 사건을 구약 호세아 선지자는 그 사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호세아가 소개하고 있는 야곱의 사건을 우리 한번,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하께서 유다와 논쟁하셨니다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레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보할 단어가 있어요 저기 보면 어떤 단어냐 야곱을 그 행실대로 보라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저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기 나오는 행실, 그 행위 히브리어로 테레크입니다. 테레크. 그런데 그 테레크는 어떨 때 쓰느냐? 악한 행위를 가리킬 때 테레크를 씁니다. 악인들의 행동을 지칭할 때저 행실을 씁니다. 그 야곱을 그 행실대로 보라신다. 저게 무슨 말이냐? 야곱의 행실은 아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행실, 공의의 하나님은 벌하시죠. 징계하시죠. 심판하시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 행실은 히브리어로 테레크.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 다시 말하면, 벌을 받거나 책망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저 단어를 써더라. 특별히 이단은 악인과 관련된 행동이었더라 그런데 호세아의 말씀에서 야곱의 행실대로 벌하신다는 그말 뒤에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 단적으로 말하면 뭐냐? 야곱이 하는 행동은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따라옵니까? 벌, 징계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럼 야곱의 어떤 행동이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까 호세아는형발 뒤꿈치 잡은 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인 거, 그거 옳지 않았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힘을 겨룬 것, 호세아 눈으로 볼때 그거 옳지 않았다. 이두 가지의 행실이면 벌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로써 야곱은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바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죠. 이 구약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놓고 음은 하나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벌받아 마땅한데 징계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봉이 있을 터인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긴 자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나의 축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해주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기려 했던 야곱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면 야곱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축복까지 받죠왜 이렇게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경을 조금 깊이 살피면, 자, 그날 장면을 한번 그림 속에, 머릿속에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팍! 어그러져가지고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서 아마 푹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땅바닥에서 푹 주저앉아서 끙끙대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누구냐?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데 호적상의 이름을 알려고 부르신는게 아니죠? 너 본질이 뭐냐? 너의 정체가 뭐냐?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정말 초체에 대해서 지금 허벅지 관절 한대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지금 있는 그 야곱에게 너의 정체가 뭐냐? 너의 본질이 뭐냐? 그랬더니 32장 27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나는 일생 동안 이름 그대로 남이 잘 나가면 그거 보지 못해서 뒤에서 붙잡고 잡아당기고 사기꾼처럼 변장하고 속이고 그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서대면서도 내 꼼수대로 내 머리로만 살았습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적나라하게 자기의 그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그분께 아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자신이 살아온 부끄러운 인생을 그대로 내어놓고 자기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죠 관절이 어긋난 모습으로 아무것도 힘을 쓸수 없는 초란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아마도 이 고백을 하면서 야곱은 눈을 지그시 감았을 것이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의 악한 행실 분명히 하나님께 지적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징계가 임하겠구나 어미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것은 징계와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눈을 감고 어떤 처분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다시 정신 차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의외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러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음이니라 너는 나를 이긴 자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어외의 음성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데 야곱이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언제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었느냐 그가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할때 도리어 관절이 어긋났어요 그럼 언제입니까?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너는 나를 이긴 자라는 그 소리를 들은 그 순간은 언제냐 하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 우리 이기는 삶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손들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릴까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서 살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가져야할 자세는 뭐냐? 그분을 붙잡고 내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물질로 하나님을 제끼려고 그러고 자기 꼼수로 살아온 내 꼼수로 살아온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 그분 앞에 엎드리며 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너는 나를 이긴 자다 그렇게 다가오신다 야곱은요 이런 하나님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32장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왜 야곱이 이 질문을 한줄 아세요? 그동안에 자기가 믿어왔던 하나님, 그동안에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하나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누, 뭡니까?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무서운 분, 두렵고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약복강 나루에서 만난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다리를 절어야 하는 상황 그 모든 것에 이런 상황에서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곁에서 그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부끄러운 허물 앞에서도 그 허물을 더럽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져주시는 하나님 실수투성이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야곱이 그날 밤에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럽니다 너무 놀라서 너무 의외라서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하시고 행동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보여주시죠 29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 지라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세요 그분은 바로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31절의 이 장면을 소개합니다 한번 다 같이 3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31절 32장 31절 시작 그가 번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돌아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저는 이 31절 말씀 오늘 새벽에 제말씀에 꽂혔어요 번이엘 지날 때 하나님 대면한 자기가 깨어진 밤이에요. 하나님께 한 맞은 그 밤이죠. 지날 때 해가 도닫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비록 절룩거렸지만 저는 그 절룩거림이 수치가 아니라 놀라운 영광이다. 놀라운 영광이다. 이 절었다는 것은 분명 아픈 경험이지만 이 사건으로 야곱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절었다는 이편 속에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혼자 뛸수 없도록 하신 것 아닌가 이제는 나와 보조를 맞추자 그동안 혼자 짓 달린 인생이었어요 절었더라 이제 지 마음대로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거 영광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에게 그런 흔적이 있길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전룩그림에 몸이 불편한 순간마다 아마 자신은 이제 난 야곱이 아니야 난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내 존재가 누구인가를 계속 확인했을 겁니다 이전과 다른 길로 야곱은 걸어갔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야곱이 약복감면서 홀로 남았더니 그 말씀 기억하시죠? 처음엔 약복날에 홀로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홀로가 아니죠. 비록 저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은혜다. 허벅지 관절 치신 것. 이거요. 다리 무서뜨린건 아닙니다. 살짝. 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따라 다루십니다. 사람에 따라 맞게끔 다루십니다. 지금 그것이 은혜인데 하나님 백성 다운 삶으로 빚어 가시는 거죠. 비록 그것이 다이 야곱에게는 불편할 수 있어요. 성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은혜다. 왜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재앙입니다. 가령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계속 주일 지맘대로 빠지고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고 마음을 치지도 않고 하나님 관여하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건 재앙이죠 근데 내가 주일 성수를 막 마음대로 막 그냥 어기고 할때 하나님 내 마음을 치시거나 하나님을 관여하시거나 그렇다면 그건 사랑의 증거인 거죠 사랑의 증거인 거죠 작은 사건이나 작은 불성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관여하신다면 그것은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살게 하는 것. 아, 이 허벅지 관절을 치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구나. 너무 귀하구나.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이 늘 관여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 야곱에게 깊이 관여하시건 아닙니까? 예전엔 지 혼자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과 보조 맞춰야 되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지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좀 저런 거 뭐가 그게 수치입니까? 그게 뭐가 부끄러움입니까 그것은 내 영광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할렐루야 주여 제 심령 속에도 제 마음에도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 같은 이 은혜가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사는데도 아! 그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타고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과연 택한 자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목사이면서 마음이 엄청나게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집사이면서 장도이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사인 때문에 여러분 상실이 있고 그 사인 때문에 뭔가 좀 이... 이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뒤돌아보면 바로 내가 그일 때문에 내가 정신 차렸지 그 일로 이래서 내가 생각을 달리하게 됐고 내가 아무렇지 않게 살았는데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그날 그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사는 것 아닌가 분예일에 그 아침 해가 쫙 돋는데 야곱은 허벅지 관장 한대 맞았으므로 짤로, 짤로, 짤로. 여러분, 분예일이 뭔줄 아세요? 하나님 얼굴에 광채입니다. 예. 아, 그 아침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아침입니다. 근생이 새로워졌고, 하나님과 이제는 보조를 맞추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아하. 그러니 야곱은 그 분열의 아침 어떻게 맞았을까요?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의 광채를 내게 비춰주시니 아내 안에는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부끄러운 야곱이 꺾여졌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짤룩 짤룩 하면서 그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와 웃음을 펼치면서 분해를 지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제게도 그 분해를 지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되 대면 하는 그 역사가 계속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송가 280장 우리 일절과 3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찬송가 280장.